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허공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남자 제품인데요 남자의 스킨, 로션, 에센스를 한 병에 다본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바로 레이블 옴므의 제이 서브마린 에너지 블루 올인원 미스트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깍에 일단 먼저 담겨져 있고 음,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 남성스럽게 딱돼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시면 미스트 형식으로 된 제품인데요 이 미스트 형식의 제품인데 이게 그냥 미스트냐?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은 정말 정말 정말 입자가 곱게 안개처럼 나오는 그런 미스트 제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지금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얀식으로 이렇게 안개형식적으로 입자가 정말 정말 곱게 나와요 그래서 소량을 가지고 곱게 뿌려지기 때문에 얼굴에 굉장히 뭐 딱딱 뿌리면 물처럼 튀겨 나와서 여기만 여기만 묻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빈틈없이 쫙 제품이 발라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뿌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뿌리면 이 정도로 뿌리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 뿌리거든요. 근데 이게 뿌리면은 굉장히 촉촉해요. 미스트니까. 근데 거기다가 에센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수분 밸런스도 약간 맞춰주면서 또 하나 플러스로는 이 제품 향이 정말 좋아요. 진짜. 이 제품이 제가 여태껏 솔직히 남자 제품 여러 가지 리뷰를 해보고 해봤는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은은하면서 무화과 향이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딥티크 같은데 보면 왜 필로시코스 그런 향이 있어요 그향의 은은함과 약간 무화과 향이 나면서 정말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예, 맡아도 진짜 굉장히 좋아할 만한 향이에요 진짜 제가 또 예, 향수 취향이 약간 좀 독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향은 정말 좋더라고요. 네, 남자 향 같지도 않고, 정말 고급 향수에서 나오는 그런 향 같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형도 또한 이렇게 안개 제형으로 정말 입자가 곱게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성분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양 심층수로 먼저 만들었어요. 해양 심층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심층수에 포함된 여러 가지 미네랄을 비롯해서 깊은 수분감, 기타 등등의 효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감태추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감태추출물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한 왜 여러 가지 강가에 같은 데 보면은 막 녹색깔로 이렇게 엉켜져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조류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류의 일부예요. 근데 이러한 조류 일부분에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거든요. 조류에는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이 또한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리고 감태추출물 같은 경우는 미백을 활성시켜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톤업이나 미백 그런 쪽에서도 효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제품에는 판테놀 이라던가 알란토인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알란토인 같은 경우는 피부에 진정과 보습작용이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요그 다음에 판테놀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역시 피부에 보습도 해주면서 재생을 위주로 해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재생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그 외에는 아데노신 같은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데노신이라고 그러면 은 노화를 방지해주고 혹은 주름이 약간 미세하게 생겼다면 그것을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귀차니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좀 귀찮은데 이 제품 하나로 세안 후에 세안하고 난 다음에 칙칙칙칙칙칙 뿌리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약간 좀저 같은 경우는 어좀 요즘 또 겨울이니까 약간 보습감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면은 한번더 뿌려줘요 칙칙칙칙칙칙 이렇게 하면은 한열번 정도 하는 거죠 다섯 번씩 하면은 근데 어 굉장히 많이 뿌리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소량을 가지고 미스트 안개처럼 쫙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봐도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량을 굉장히 골고루 발라주는 그러한 미스트 제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또 겨울이다 보니까 어,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스킨을 발라주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션이라던가 어, 크림 같은 거로덧발라줘서 보습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남자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피부가 지성이거나 아니면 약간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약 그런 피부예요 근데 그런 피부에는 너무 이렇게 많이 바르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이 제품을 왜 요즘에 칠스킨법 해가지고 옛날에 유행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일곱 번까지는 아니지만 두번 정도, 두번 정도 시간 텀을 살짝 한 3분 정도 두고 한번 그냥 뿌리기만 되잖아요 이거는 손 닿을 필요 없이 칙칙칙칙 이렇게 하고 한3분 정도 후에 다시 또 칙칙칙칙칙 뿌리면은 그리고 나서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면 굉장히 어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또 유분기가 많아서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렇게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딱 하나의 제품으로 남자의 스킨 케어를 할수 있는 레이블. 제 업무에서 나온 제이 서브마린 에너지 블루 올인원 미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다, 해양, 마린 이런 추출물을 기초적으로 약간 베이스 삼아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수분 공급과 함께 약간의 아미노산 같은 그런 성분으로 영양감을 공급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가서 제품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구입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